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렇게 12시를 보시면 예거 르쿨트르 시계로 찾아왔습니다 이 시계의 이름은 예거 르쿨트르 리베르소 듀오 페이스인데요 듀오 페이스라 하면 두 개의 얼굴인데 이 시계는 두 개의 시계가 있는 제품입니다 먼저 이렇게 이쪽을 누르면 이렇게 열리고요 아주 독특하죠? 그리고 짠 하면 뒤에가 색깔이 다른 색이 이렇게 있는 시계입니다 이와 같이 해서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 구슬처럼 되어있고요. 이 아래도 눌러서 이렇게 또 다른 시계가 나오는 듀오 페이스 시계를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시계의 사이즈는요. 이쪽에서 이쪽이 크라운을 제외한 이쪽에서 이쪽이 25mm 이쪽 러그를 포함한 이쪽에서 이쪽이 모두 42mm입니다. 이와 같이 되어있고요. 이 제품은 크라운을 돌려서 시계에 약을 줄수 있는 수동 제품이고요. 애가 루쿨트르 시침, 분침 그리고 밤과 낮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이렇게 인디케이터가 있고요. 다시 열 때는 크라운의 반대쪽 이쪽을 살짝 밀으면 이렇게 열리고요. 이 안쪽에 이렇게 홈이 있어서 이렇게 따라갈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도 약간 예쁘죠. 달비 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만약에 상할 수도 있어서 이쪽 끝을 보시면 그냥 기본적으로 이 제품은 미사용품이고요. 보시면 이렇게 딱된 상태이고 이쪽은 시침, 분침, 분침, 초침 모두 있는 메인 시계입니다. 이 제품은 18K 로즈골드이고요. 예전에 2018년도에 국내에서 구매한 제품이고 말씀드렸다시피 미사용품입니다. 그리고 보증서와 박스 모두 다 있었고요. 당시 매장가는 무려 2,51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똑같은 제품은 예거 루쿨트르 홈페이지에 없고요 한국에는 없고 외국에는 아직도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베르소 듀오페이스는 아직도 한국 페이지에 엄청나게 많은 라인이 있습니다 보시면 가죽밴드이고 이렇게 디버클입니다 상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사용품이고요댄 예가 루쿨트르 리베르소 듀오페이스 그리고 살짝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쪽이 있는데요 한번 뺐을 때는 이쪽에 분침이 돌아가고요. 또한 이 뒤쪽에 분침도 돌아갑니다. 하지만 이것을 이렇게 빌었을 경우에 보시면 한 번, 두번 돌렸고요. 이쪽을 보시면 한번 하면 지금 8시 15분인 상태인데 한번 당겼을 경우에 이렇게 9시 15분인 상태가 되고요. 이 반대편은 그대로 있습니다. 즉한번 빼서 시간을 특히 분을 조정하면 되고요.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이쪽은 분만 이렇게 조정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 뒤에도 분만 이렇게 조정이 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0인 상태에서는 돌렸을 때 수동식으로 이 제품의 시계에 약을 줄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시계를 찰수 있는 매력이 있는 얘가 루컬투루 리베르소 듀오 페이스 라지 사이즈고요. 사이즈는 2 5 42mm 입니다 제시 직거래소 에서 이 제품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닫을 수있고요 제시 직거래소 였습니다 짠